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이러하니라 니고대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 하늘에서 늘에서 내려온,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저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오늘 많은 문제를 갖고 오늘 이 성산에 왔서오니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해결받고 응답받고 토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하면 크게 해봅시다 이 새벽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의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렐루야 할때두 네, 손을 두고 크게 아멘할 때큰 축복이 있기를 이 실험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가서 조 시원찮은 것 같아. 요 다시 한 번.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낼 것은 항상 어디를 가서나 할렐루야를 말이 해야 돼. 아멘. 아멘도 좀 약하게 세례라서 항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시기를 하 예시로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네, 세 분이 계십니다. 필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시골 벽천 오지에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일찍, 아버지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서울 로 올라와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는 에, 구두 한국말로 면 땜쟁이 땜쟁이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예수 씨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새벽에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은 어릴 때 어머니가 눈물 저은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얘야 너는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의 학력은 겨우 초등학교 밖에 되지 않지만 그의 부모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반드시 가정을 일으키고 승리로 이끈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상원의원의 연설을 갔을 때 그를 못마땅해 생각하는 어느 상원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의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대통령 각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상원의원이 민간 대통령을 깔아내리는 의도로 말했지만, 이거 대통령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상원의원이상원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내가 경무에 시달리다가 잠시 아버지를 잃루셨군요 아버지를 잃루셨군요 예, 우리 아버지는 구두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옆에서 그것을 좀 배웠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아버지만 한 실력은 못되지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멘이 해주면 좋은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경을 원망하지 하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부모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링컨 대통령 부모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만남이었지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예수님 만 만 것보다 더 기중한 만남면었습니다 부모를 젊은 잘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저도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저 오셨네 모셔 드리세 가시컨을 쓰셨네 모셔 드리세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 국화빵을 풀빵 국화빵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그 당시 한게 이런 에 국가빵을 왜 많이 사먹었냐? 국가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응? 어? 에안코이 네, 달콤한 팥, 팥지 고기 들어있다. 그거 먹는 재미로 이런 짜리 국가빵을 많이 사먹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잉어빵, 붕어빵 안에 붕어가 들어있을까 없을까요? <웃음> 이상한 질문을 하죠? 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안고 없는 붕어빵이 될수 있어요 아마 해주면 좋은데 안하네 할로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왜 나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 냉낙중 총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수부당이었어요, 박수부당. 박수부당이 뭐하냐? 박수부당이 뭐냐? 남자부당이야, 남자부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부당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며 여러분, 아버지가 푸닥거리를 할때그 옆에 낙중이는 쭉 그리고 앉아서 옆에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이 아들 장례를 위해서 그 때로 치우고 그부닥거리 때로 치우고 그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네. 이 정도면 아멘하는데 아멘안 나오시네 네. 할렐루야 네. 그가이 그러니까 백낙준 아버지 박수모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북치며 부닥거리해도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것을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푸집푹을 찢어버리고, 어. 할렐루야. 어. 저도 옛날에 무당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무당을. 응? 예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인생 대박 대박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믿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또복권만 당첨된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불순종의 불자만, 들, 불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소원해놓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소원해놓고 주의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길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걸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첩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이리 함께 가소서 할렐루야 하나 앞에 서원해 놓고 그 서원을 지키자니까 거리를 떠다다니며 노숙상자 비슷하게 그런 세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도원에 안착돼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낙주 널때 아버지는 여러분 논 세마지를 팔아가지고 성교사님을 갖다놓고 성교사님 나만 이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성교사님의 이내 아들을 좀 맡아주세요 성교사님은 어린 백락조 어린 아들을 맡아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백성되기를 위해 버로축원합니다박수만당의 아들 백락준이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늘은 여러분 성교사님이 저 낙중아 저 뒤에 뒤떨에있는 장작나무를 내가 올 때까지 장작나무를 쪼개고 있어라. 그래서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일이 좀 늦어가지고 저녁 어두워 시의 집으로 돌아보니까 저집 뒷들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턱턱난몇 몇 시에 집에 돌아왔다고요? 10시 이 어린 이 사람은 성교사님이 내가 올 때까지 장작을 쪼개라고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성교사님이 오실 때까지 장작을 쪼개는 거야 순종의 모범을 보인 줄믿으시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박사가 되었습니다. 연세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부모의 만남은 보잘까나 없는 만남이었지만, 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의 대박을 이어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들어가기도 힘든다는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만남은 부부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웃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성경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 사도바울 아시 사도바울. 이 사도바울은 예수를 증오했죠 그리고 <웃음>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담임석으로 가다가.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요새 말하면 이 살인 교사장, 교사장. 살인죄도 무섭지만 살인을 시키는 사람도 그는엄청한 죄예요 세대반을 응? 죽일 때도 뒤에서 야 저놈이다 저놈 죽여라 근데 담에석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심령 속에 어두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영생 소망의 빛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이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셔다와우리를 때려버렸어요. 그 빛은 태양빛보다 강하고 레이저 강선보다 강하고 어, 할렐루야 그 빛은 태양빛보다 강하고 레이저 강선보다 강하고 여러분 전기용접할 때 거기서 빛이 나오죠? 그 강력한 그 빛보다 예수님의 빛은 대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내리쬐는 순간에 사도바울은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고 싶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영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기도원 우리 오살리의 최자실 금식기도에 오시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믿으십니요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내려가는 사람 없기를 시험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주여, 사오라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빗박하느냐 갑자기 강력한 빛으로 눈이 멀었던 사울은 주여 주여 니시오일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사도바오는 거기서 꺾어져 버렸어요 알렐루야 야포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찾아온 천사는 오늘 야 깨쟁이 야곱의 늑골을 쳐버렸어요. 그거는 늑골이 뭐냐면 한 도뼈, 한 도뼈, 한 도뼈. 남자 씨름할 때 여러분 이 늑골의 힘으로 상대방을 모래판 에 엎어져 쳐버리는 거예요. 힘의 근는 육의 힘의 근원을 천사가 야곱의 한도 배를 치는 순간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도 바울은 눈이 먼 사도 동영자에게 끌려가지고 유다라는 집에 눈물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no. 집과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 눈을 뜨게 하더라 눈이 멀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에 눈에 백타가 벗겨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 육의 눈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겨져야 돼! 요 놀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노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한도배를 친 것처럼 육의 한도배가 영계 한도배가 끊어져야 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두 청년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침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저 교회 종설가 땡거랑 땡거랑 땡거랑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외쳐 땡거랑 땡거랑. 그런데 한 청년은 이 사람아,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이 됐으니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세. 요한 친구는 예배는 무슨 예배야? 보니까 옆에 대포집이 있어 대포집 대포집이 뭘? 까 대포 응? <웃음> 왕대포 술집에서 여러분 한 청년은 교회에 가서 예배되는 중에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청년은 술집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을까 술집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술마기만 한국의 술문하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받고 할렐루야 모든 구, 구약, 모든 악습들을 끊어지기를 이 실험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간이 청년은 그때부터 술을 마시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고친다음에 술김에 그랬다 술김에 그래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40년이 자, 어느 날 감옥에 신문 한 장이 날려 들어왔어요 신문 전면에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클레멘트 당선되다 아멘, 안노해. 이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숨을 찝찝줬습니다내 친구 클레멘트. 남북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친구야, 저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 싫어! 내한 교회는, 한 친구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인제 승리, 물론 대통령이 된다고 다 승리는 아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술집에 간 친구는 여러분 술을 먹다가 사고를 치고 그는 감옥에 가서 종신이 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어요 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유대 관원이었고 학식이 풍부한 니구데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보라의 전거 존재라고 새롭게 되었다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실험으로 추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원생하게 될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서배장 10절에 종말에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래 여러분. 요일서 2장 번 내가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부어 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성령 받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이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방되기 전에 한경북도 신천, 신천군 신천 안악골의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론 엄청난 재산을 보증을 써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방탄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의 별명이 익두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천 장애 갈때 선앙당해가 빕니다 오늘 제발 익두기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면 박살납니다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를 들었어요오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자 선교사 근데 익두기 누군지도 모르고 술채가 비틀비틀가 어 당신도 왜 전도지 선교사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잉두기가 무슨 술망나니가 무슨 예수가 들어와요 전도지를 찢어버렸어요 전도지를 탁 찢어가지고 뭐 이게 뭐하는거야 <웃음> 예수고 나버이고 필요없어 근데 이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네 이 입술과 성경받은 자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당신 코 썩어요. 왜왜 썩을까. <웃음> 전도지는 코를 풀었어. 어, 당신 코 썩어요. 저 깻멀 썩어. 근데 집에 가 잠을 자는데, 어, oh, 당신 코 썩어요, 요요. 그 소리만 들으면, 어휴, oh, 코 소리만 내리자 자꾸 나는 것 같아. 그때을 보나? 그이튿날 떠나? 큰일 났네? 오 당신 코 썩어 쓰가... 여러분 주의 목사님의 강나에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받으면 그 눈에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남에 어느 게 붕에 왔을 때 천원을 가고 회장님이 여자 회장님이 설교를 드는데아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할 테만 한번 해보셔 다 이렇다.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날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이김혁도 청년은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내 코가 썩어요 썩어요 썩어 진짜 썩을까? 하나님의 만심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선을 쪼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예수 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교사님. 아이고, 성교사님, 아이고 성교사님, 아이고 성교사님, 내 코가 썩어요. 내 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때 당신이 코 썩어요 그랬잖아요. 내 코가 썩어요. 안성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김익도가 예수를 그그막나니 건달 김익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그 심령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수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남종아 유족의 성령을 부자했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 성령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생수같은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하기를축원합니다 믿어지면 두손 들고 하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한나 한나가 넘어 어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수색이 없더라. 수색이 뭡니까? 어? 수색이 근심이잖아. 근심. 그죠? 근데 제가 수색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수색 이 있어요 그랬어요. 어디야? 저불광동 옆에 수색이 있대. 그 수생 말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을늘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1절에 예수를 찾을 뻔한 여러분 사두개의에에대제장 앞에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려갈 땐 응답받고 내려가며 얼굴에 수색이 없기를 이신으로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하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차를 찬, 늘 찬성을 입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늘 자동차 운영하면서도 찬양을 여러가지, 주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게하시고 잔천원 잔천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소 성령이 와요 세상 근심은 요막해보이 할렐루야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세상적인 일은 눈꼽과 크니 요는 눈꼽까지 작게 보여 하나님의 일은 크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바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 오늘 세계적인 기도원 노로서이 최자실 금식 기도원 올라 기도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의 해결받기를 치와라. 내라. 믿어지면 두손 들고 하며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고 내려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가. 중... 성하시기를예시로으로축원합니다자 우리 말씀 부탁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 좀 성령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으라 우리가 한장한 한 절만 부르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기도해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자가 치유될 줄 믿으시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바랍니다. 미혹의 영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바랍니다. 음란의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바랍니다. 의심의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게 예수에게 말씀, 아,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계십니다. 계약...